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다 30만원치 뭐가저렇 <웃음> 코디를 해 내가 놈이 덴증님이 사진을 못찍는거 같은데 <웃음> 오늘 저번에 그 기억나시죠? 거의 집에 있는 옷장을 다 뒤였어요 이거를 지금 다 까봤는데 지금 지금 맞는 옷이 없어 맞는 옷이 30만원 정도를 써가지고 그날 의상들을 싹다 무신사 뭐 이런 데서 다 구매했습니다 네. 네. 의상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힌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일단 입어 볼게요 아 이거 좀 얇은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일단 힌트를 입었는데 어머 좀 약간 줄형 부위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너무 얇은 것 같은데 이거? 어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오늘따라 왠지 팔짱을좀 끼고 싶어지네요 오늘따라 어어자 다음 옷좀 가져올게요 다음 옷은 자, 요 옷입니다 아, 아 품지 만 보여줄 건데 있어봐 자자자 자, 자. 자 아이고 자 베이지 색깔 그러니까 약간 좀 내복 같다 약간 뭔가 어어 어, 굉장히 어야잠 <웃음> 야, 야 아예 옷들이 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싶어지 내가 생각했던 핏이 아닌데? 야 뭔가 좀 그냥 내복 같은데? 맞아 이거? 아 정말 알았.. 어 있어봐 어 어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스타이 참을 수 없어요 <웃음> 어때? 남친 같아? 반품하자고? 별로야? 너무 길어? 그러게 이거 여기 골반 아래까지 가는데? 자 요거는 자 첫번째 슬랙스 바지입니다 예 요거 일단 슬랙스 바지 입어볼게요 What? What the fuck? 할아버지 복대만 차시면 <웃음> 야, 왜 반응들이 왜 이래? 어?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제 검은색 와이셔츠라고 해야지 이거? 그럼 입어볼까 한번? 어떠세요? 아 파셔 아, 아기다봐 알았어 캬! <웃음> 바지 안 넣은 거니까 야 이거 부산에서 무슨 일수하는애 같잖아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맞나 이거? 나난잘 모르겠다 어? 야돈 주고 의상을 샀는데 왜 이래 반응이? 자여 잠깐만 아직 필살기가 나왔어요 필살기 여러분 자 바로 17만원짜리 코트입니다 아, 내가 참 이거 롱 코트를 조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한번 이거 입으면 나도 도깨비 공유처럼 될수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자 코디 다 오케이! 어때? 이렇게 아, 반응이 아. 시큰둥해? 돈 주고 사도 이 모양이야? 검은 바지에다가 베이스티 입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창촌 진짜. 야! 놀리지 마! 나 지금 변화하려고 이러고 있을 아알았 변화하려고 지금. 자코티 입으라고 여기잖아? 알았어. 아좀 낫다고? <웃음> 혼락거리지 마세요.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 님들, 저실험적인거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진짜 그냥 아, 화내지 마. 아 바꾸겠습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퀸의 보컬, 스페디머필입니다여는 분, 아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환불합시다, 이거. 아, 이거, 이거 딱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내복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환불하겠네. 예. 그러면 요것도, 예, 환불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살남 놈이 없어, 의상 의장, 의장 중에서. 어? 환불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는 의장이 하나도 없다. 30만원, 고대로 환불! 자신있게 옷 사고 이것만 입으면 이제 나도 뭔가 멋있게 되는 건가? 기대하고 오늘 방송 켰는데 다제 꿈이었네요 그럼 아마님한테 가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젠장님 오늘 옷을 한번 의상을 입어봤어요 한번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오. 거예요 오늘 좋아요!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짠 네. 1번! 하하하하 <웃음> 근데 왜? 아 잠깐만 죄송아니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저 그냥, 아, 진짜, <웃음> 진짜. 우받아대았어 <웃음> 아, 여보세요? 왜요? 안 비쳤나? 아, <웃음> 아, 안안비졌어요안비쳤요안비 됐어요. 자, 3번 어... 가겠습니다. <웃음>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아니, 말이죠. 근 왜... 이거 어떠신데요? 한마디만 아이고, 뭐랄까? 티셔츠를 조금 네네. 더 빼서 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면 달라질까요, 언니... 저기? 3번 갈게요, 에... 3번. 제가 근데 댄제님이 사진을 못 찍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선생님 손이 고다져. 뭐요? 잠깐만 하나가 에이. 더 있습니다. 제가 필살기가 준비를 했어요. 진짜 리얼 필살기 코트 걸치니까 좀 낫네요. 안보이니게 낫다? 어, 그냥 걸쳐! 오든지 걸쳐! 실내에 들어가서 딱발뻘 흘려도 어찌마저 올해 크리스마스 솔로로 에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아 진짜? 그거 확정된 거? 여기서 받는 거? 아, 저는 받고 싶어요. 저는 진짜.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아! 감사했습니다. <웃음> 너무 고맙습니다막 d 님 n t you go? I want to go. I want to 어 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 a n 벌써 웃겨? 에? I want to go. I w a 이 너무 해맑으셔. 이거 좋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웃음> 않은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네. 이런 복장의 남자가 뮬란 님과 소개팅 나왔다. 합니까 아. 제가 네? 다음 거 3번 <웃음> 알겠어. 3번. 저 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다 30만 원치지 이게. <웃음> <웃음> 이번이 그나마 그래도 젠제 님이 약간 좀 슬림해 보이고 아, 약간 극한의 실드를 지금 쳐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웃음> 사실 코트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왜왜왜뭐 코트 보여줘요 아 보여줘요? <웃음> 나쁘지 않아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걸 17만원 주고 샀다고? <웃음> <웃음> 저 다음에는 또 멋있어져서 올게요 다음에 기대할게요 들어가세요 예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도똥이 없냐? 도똥이 왠지 쌍욕할 것 같은데 어, 도똥아 그 시간 3, 4분 금방 끝나는 거야 아 어... 이번에 훈남 되려고 진짜 멋있게 하려고 내가 옷의 의상을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저게 뭐야? 아니, 뭐야? <웃음> 코디를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밑에 바지를 다른 걸 이거? 면안돼왜꼭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야거케이바지거 이거? 전야나 게임 하러 가. 롤하러가 아니 뭘거거이 뭐, 뭐 아직 아직 거 이거? 이어 3번 어거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no, 이게 제일 나은 난... 진짜 웃긴 아, 근데... 게 뭔데? 어 뭔데? 아 이게 제일 낫대 이게 다 가리니까 아 그니까 러형 들어봐 1번 봐봐 아이스크림 맨이야? 2번 봐봐 위에 밑에 바지가 약간 그 마리오 같아 3번은 <웃음> 너무 형그 짧아 보여 다리가 야너 나가 <웃음> 난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고 싶는데 왜낙관지주 행복할 수가 없어